저는 눈밑 트임 뒷 트임이랑 네. 이제 코는 비주 내리는 거랑 네. 이제 콧대랑 어. 이마거장 이렇게 아. 코팔 수가 없어. <웃음> 아,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? <웃음> 아니요, 아니요. 아, 아직은? 네. 남자친구는 안 만드세요? 어, 굳이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러시구나. 네. 안녕하세요. 현아입니다. 제가 수술한 지 지금 4개월 차가 다 됐는데요. 그때 수술했던 게